기초대사량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몸이 쓰는 기본 에너지 량 입니다 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에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심장도 움직여야 되고 호흡도 해야 되고 뭐 내장들도 활동을 해야 되고 뇌도 활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우리 몸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에너지 어, 기초 대사량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체온 유지 네, 체온 유지를 위한 그 대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혈구의 생성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생성이 됩니다 네, 죽을 애들 죽고 살 애들은 살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어, 만들기 위한 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심장박동 분해 활동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에너지 량입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오늘부터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기초 대사량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쓰는 에너지입니다 네, 이게 기초 대사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은 어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전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기초대사량을 높인다 라고 하면 어 적절한 그런 설명 방식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네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기초대사량이 뭔지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기초대사량을 아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네 기초대사량은 숨만 숨만 쉬고 가만히 있을 때에 쓰는 양입니다 어 기초대사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키 몸무게 그 다음에 나이 그리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조절을 하는 갑상샘의 기능 그리고 환경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기초대사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단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내용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키, 체중, 몸무게, 나이 그리고 갑상샘의 상태 그리고 환경 이렇게 해서 어, 다섯 가지가 가장 크게 영향을 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우리 개인의 기초대사량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나의 기초대사량이 궁금해 라고 해서 어떻게 방법을 쓰던지 간에 여러분들의 기초 대사량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그 연구자들이 기초 대사량을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기초 대사량을 안다라고 할 때에는 그 활용된 공식을 통해서 나온 계산값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네, 그러니까 어, 계산 그 계산하는 변수라고 해야죠. 그니까 어떤 것들로 기초 대사량을 계산을 하느냐라고 할 때에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어, 키와 몸무게 그리고 나이를 기준으로 기초 대사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나키 체중 나이 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번째는제지방량이라고 해서 우리 몸무게에서 체중을 뺀 숫자 우리 몸에서 체중을 뺀 숫자를 재지방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재지방량을 이용을 해서 기초대사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즘 이제 체성분 분석기라고 하면 거의 인바디사가 체성분 분석기의 대표명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바디를 한다라고 하면 은 체성분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거의 같게 쓰고 계시는데 인바디를 하고 나면 그 결과에 기초대사량이 나옵니다 네,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자분들께서는 약한 1,100에서 1,200, 뭐 1,300을 넘어가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고요 한 1,100에서 1,2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초대사량을 어, 알고 계실 거예요 나의 몸의 기초대사량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어, 인바디사에서 계산하는 기초대사량은 어, 제지방량 그래서 체중에서 지방을 뺀 값인 제지방량으로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말들 아마 많이 알고 계시죠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20대랑 30대 40대 지나면서 어, 나는 똑같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점점, 점점 찌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어, 완전 아닙니다. <웃음> 네. 자, 이 느낌상 그래요. 느낌상. 이게 그냥 뭐 되게 막 과학적으로 뭐 의학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느낌적으로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근육량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음뭐 그냥 공감이 되시죠 네, 난 나이가 들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졌다 음 그래 음, 음. 자 근데 앞서 어, 기초대사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키 체중 나이 세 가지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번째는 제지방량이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키 체중 키, 체중, 나이 이세 가지로 계산하는 기초대사량을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초대사량은 떨어집니다 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반대로 제지방량으로 계산을 하는 기초대사량 공식을 활용을 하면요 나이하고 기초대사량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이와 기초대사량이 관계가 있는 공식이 있고 관계가 없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나이와 기초대사량을 정확하게 연결을 시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안 됩니다 예 그렇게 그렇게 어, 많이들 이해를 하고 혹은 그렇게 느끼고 계시고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시지만 어, 기초대사량과 나이는 어,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관계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제지방량 이라고 하는게 결국에는 어, 우리가 이제 뼈대 뼈대와 음, 그 골격근 이런 것들의 무게 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근육량이 떨어지니까 제지방량도 떨어질 거고 그래서 기초대사량도 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이가 들면 은 근육량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추가적인 연구가 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근육량이 떨어진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라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저도 뭐 방송할 때도 그런 자료들을 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거든요 어, 한 80년대인가 그때에 조사된 게 있어요 10년 단위로 5% 정도의 체중, 아, 근육량 감소가 생긴데 그렇게 연구가 된게 있는데 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한국인 한국인의 경우에는 어, 그런 연구 결과와 전혀 관계없는 상관없는 어, 자료들이 일반화된 자료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음,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진 이 상식을 다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육량이 떨어진다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 나이가 들면은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 이제 그러니까 어, 알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어, 사기를 치는 거죠. 네. 근데 아직까지 이 방송을 보지 못해서 제가 하는 말씀들을 듣지 못해서 나이가 들면 은 근육량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없어지고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은 아직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싶을 겁니다. 네,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어 이것도 기초 대사량이 어떻게 어떤 것들에 영향을 받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기초 대사량이 뭐에 영향을 받느냐 키, 체중, 나이, 혹은 근육을 뺀 제지방량 그리고 갑상샘의 상태, 살아가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키가 커지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나이가 젊어지면 됩니다 세 번째는 체중이 늘면 됩니다 체중이 늘면 기초대사량은 늘어납니다 네 번째는 근육량이 늘면 됩니다 근육량이 늘면은 기초대사량도 증가를 합니다 다섯번째는 에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는 분이라면 갑상샘 기능 갑상샘이라고 하죠 갑상샘의 어, 상태가 정상화가 되면은 기초대사량은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에너지 소모가 많은 곳에서 살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에너지 소모가 아, 에너지 소모 이야기 하 니까 요즘 제가 또 다니 면서 드리 는질 문이 있 는데, 여름철 하고 겨울철 중 에서 언제가 살이더잘 빠질 까요？혹은 네, 열대 지방 에사 시는 분들하 고요 어, 추운 곳, 한대 지방, 뭐 냉대 한대 지방 에사 시는 분들중 에서 어떤 분 들이 음, 어, 어디 가 비만 율이 더높 을까요？ 이 네, 이런 질문들 드리니까 다들 생각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체온이라고 하죠. 이 체온이 올라가면요,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체온 유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데, 네, 체온이 그러니까 체온이 높아지면은 대사율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쓰는 에너지가 적다는 뜻이고요. 어, 동일한 양을 먹더라도 어, 살이 찝니다. 네 그리고 열대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섭취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는 여름철과 겨울철 중에서 언제가 살이 더잘 찔까요?를 하면요 겨울철이 더잘 찌고요 어, 살을 더잘뺄수 있는 때가 언젠가요? 라고 하면요 사실은 어, 겨울입니다 네.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우리가 추운 곳에 계속 노출이 되다가 보면 은 기초대사율을 높여야 됩니다 에너지를 계속 생산을 시켜 가지고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이 대사율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계시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에너지 소모가 많은 환경에서 지내시면은 대사율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게 추운 곳에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몸에서는 그 체온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 생산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하지만 겨울에 살이 더잘 찝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웃음> 네 어, 그에게는 에너지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먹습니다 <웃음> 네, 다이어트가 이래서, 이래서 참 엉망진창이에요 어렵습니다 어,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요 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어, 알고 계신 그런 방식으로는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가 없고요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요 결국은 약을 써야 됩니다 어, 의약품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약이 됐건 한약이 됐건 의약품을 통해서만 기초대사량이 증가가 됩니다 어, 건강기능식품들 중에서도 어, 에너지 소모를 많게 만들고 대사율을 높이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지만 어... 네 제가 이렇게 말을 말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이유를 아시죠 네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대사율을 음,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는 한약과 양약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약을 먹을 때에는 살이 잘 빠집니다 약을 안 먹을 때 살이 자꾸 찝니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약에 있는 그런 어, 대사율을 높이는 효과들을 충분히 누리시다가 약이 없으니까 원래 나의 대사율 상태로 돌아가서 어, 동일한 양을 먹더라도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육이 늘면 기초 대사량이 늘어납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아 어, 동의합니다. 네, 기초 대사량 근육량이 증가를 하면 기초 대사량은 증가합니다에 동의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어, 기초 대사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어, 근육량 증가는 기초 대사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주십시오. 네. 근육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얼마나 늘까요? 네, 요 질문을 하는 순간 어... 어... 어렵습니다. 어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초 근육량이 1kg 근육량 1kg이 증가를 하면요. 기초대사량은 10에서 20kcal가 증가를 합니다. 이거는 어, 기초대사량을 계산하는 공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량 1kg당 2 0 k c 그러니까 적으면 10, 많으면 22kcal의 대사량이 증가합니다 를이 수치가 차이가 있는 건요 어, 결국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네, 자, 뭐 그래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참고를 해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초 대사량이 늘면 살이 얼마나 잘 빠질까요? 이것도 제가 현장에서 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는 부분입니다 상담할 때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늘면 살이 잘 빠집니다 혹은 체중 유지가 쉽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는 거죠 기초 대사량이 늘면 살이 얼마나 잘 빠질까요 한국인 평균 여자분들의 골격근량은 22kg 정도 되고요. 어, 남자분들의 평균 골격근량은 33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어, 나의 골격근량을 10% 늘려서 여자분들은 24kg, 남자분들은 33kg, 아 36kg이 된다고 하면 여자분들은 대사량이 어, 약한 20에서 44. 키로칼로리 어, 정도가 증가를 하고요 남자분들은 30에서 66키로칼로리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정도의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소모를 한다는 라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늘어난 기초대사량으로 과연 우리는 살을 얼마나 잘뺄수 있을까요 어, 체지방 1kg을 체지방 1kg을 소모하는데에 7,000에서 7,700kcal를 소모를 해야 된다라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곳은 7,000 어떤 곳은 7,700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많이 잡아서 7,700 교과서에도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7,700으로 보면 여자분들은 약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나야 체지방 1kg이 떨어집니다 남자분들은 4에서 8개월 정도가 지나면 체지방 1kg이 떨어집니다 즉 어, 나의 근육량에서 약 10% 정도의 근육량을 높인다면 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체지방이 줄어드는데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kg에요 여러분들께서 다이어트 성공 이라고 평가를 하는 그 숫자가 3kg 인거 혹시 아십니까 네, 어, 3kg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을 때에 실제로 체중 감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kg 이상의 체중 증가가 있을 때에 실제로 살이 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살이 잘 빠진다면 어, 약 1년 반에서 한 2~3년 정도가 지나야 의미 있게 살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대사량이 늘면 살이 얼마나 잘 빠질까요? 한뭐한 음, 뭐한 1년에 1kg 네 그렇게 어, 빠집니다. 자, 기초 대사량이 늘면 얼마나 더 먹어도 될까요?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기초 대사량이 늘면 대사량이 늘어나 있으니까 에너지 소모가 더 많이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 섭취도 더 많이 할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늘어난 기초 대사량으로 얼마나 더 먹어도 될까요? 아까 제가 어, 가정을 한게 여자분들은 평균 근육량이 22kg 정도고 어, 10% 정도의 근육량 증가가 되어서 24kg이 되면 은약한 20에서 44kcal 정도의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잘안 되시죠? 계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얼마나 음식을 더 먹어도 될까요? 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깃밥은 한 숟가락에서 두 숟가락 정도를 더 먹을 수가 있고요 어, 요, 많이들 좋아하시죠? 라떼 어, 커피는 한 모금 더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여자분들 최애 음식 떡볶이 네, 저도 떡볶이 좋아하는데 저는 쌀떡보다 밀떡을 더 좋아합니다 저 <웃음> 밀떡 팝니다 밀떡은 한개더 먹으면 됩니다 네. 정리가 되셨습니까? 어, 2, 3kg 정도의 근육을 늘려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음식을 더 먹어도 될까요? 하루에 밥 한두 숟가락 혹은 라떼 한 모금 혹은 떡볶이로 치면 은 밀떡 하나 수준 어, 더 드시면 됩니다. 네그 이상 드시면 살찝니다. 네네자 네. 충격적인가요? 예상, 예상하던, 예상하던 숫자인가요? 기초 대사량이 늘면은 얼마나 더 먹어도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어, 대사량이 높아져서 근육량이 정말 많아져서 정말 에너지를 많이 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쓰고 있다가 되면요. 여러분들 근육량에서 거의 두 배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네. 어, 근육량 두 배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혹은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 대사량을 높인다라는 것은 완전 허구입니다. 허구, 네. 아예 불가능합니다. 어...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바라시는 거,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은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될까요? 안 됩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는 살찌는 체질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하면요. 기초대사량을 왜 높여야 되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을 왜 높여야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기초대사량을 왜 높여야 되죠? 네, 높아지지 않는 혹은 높아지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는 기초대사량은 어 높여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 살이 찌고 있다면 혹은 살을 빼지 못하고 있다면 기초대사량 문제는 전혀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기초 대자랑 핑계에 우리가 되지 말자 라고 하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